걸어서 제주한 바퀴 2일차 오늘은 협재에서모슬포항까지 걸어갑니다 2일차라 그런지 발이 욱신욱신하고 아픈 곳이 있는데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협재에서 조금만 오면 이제 금능해수욕장인데 여기는 물이 진짜 깨끗하네요 진짜 여기는 사이판이라 해도 믿겠다 진짜 물 깨끗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요 제주 서쪽에서는 협재해수욕장이랑 금능해수욕장이 여름철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놀람> 갑자기 코피가 나가지고 급하게 막 마스크로 지혈하고 물티슈로 지혈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건조한 데 있으면은 코피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겨울이랑 봄에 이렇게 좀 건조할 때 코피가 자주 납니다. 허약한 건 아니고 그냥 건조한 걸로. 차가 거의 없는 한적한 도로를 이렇게 걸으니까 좋네요. 길도 잘돼 있고. 장마을 음. 원령. 선인장 마을 맛만 보자 맛말. 찍먹만 해볼게요 찍먹만이 꼴까지만 들어가도 다 같은 풍경이어가지고 이게 다 선인장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개불알 꽃입니다. 방금 그 개불할 곳은 외할머니 댁에서 보고서 외할머니한테 여쭤봤는데 개불할 곳! 이래가지고 어르신들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 했는데 진짜 개불할 곳이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한번 들으면 못 잊어버리는 그런 이름이에요. 와! 여긴 선인장이 더 많아! 와, 여기 예쁜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여기서 쉬어가겠습니다. 여기 진짜 예뻐요. 아직 2일차긴 하지만 제가 봤던 제주 바다 중에서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도가 꽤 센데도 물이 여긴 엄청 깨끗해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서 조금 쉬었어야 됐는데 경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네 여기서 신창 그 중간 지점까지는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될것 같아서 안 쉬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가볍게 점심을 먹을게요 걸어다니면은 차가 부러울 줄 알았거든요 아직까지 좀덜 힘들어서 그런지 차가 그렇게 부럽거나 그러지 않고 국도 같은 거리 걸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쁜 풍경을 마주하면 훨씬 그 감동이 더잘 전달되는 이제 풍차가 눈앞에 있어. 어제 엄청 큰 배추 보고 신기했는데, 여긴 또 배추가 파래. 이게 배추가 아닌가? 고기, <놀람> <거기서> 빼기. <다른람>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양이 엄청 많고 일단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소면도 아니고 우동면도 아니고 딱그 중간쯤 되는데 후룩후룩 잘 넘어가고 고기도 너무 부드럽게 잘 삶아져 있고 괜히 왔선맨이 왔다 간 곳이 아니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신창 풍차이안 도로가 나와가지고 거기 한번 둘레길 싹 돌고 모슬포항까지또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분들 배일 줄 몰랐어요. 여 오늘 개수가 땡했어. <웃음> 옛날에는, 지금도 네. 마찬가지지만, 다 일본으로 수출했거든. 네. 아... 지금은 일본 수출이 옛날처럼 많이 안 나가. 다 한국에서 소비가 돼요? 아, 한국에서 소비가 돼요. 음... 할머니가 잡은 은하흐라. <웃음> 신혜 할머니가 잡은 소라, 날씨 좋은 날에. 의미 좋아하는 날 진짜. 음. 한 달에 몇번 정도 나오세요? 하도 없으면 한 달에 2주 정도 2주 정도 어, 혼자 드리, 혼자 릴게 아니야 괜찮아? 혼자 힘들어 <웃음> 좋은 경험 시켜주셨는데 이런 거라도 도와드렸지 아이고 <웃음> 고마워 아, 거기는 내 아유 괜찮습니다 그 저거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서 해녀분들이 진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불소라를 오늘 이제 9시부터 채취해가지고 지금 1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작업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흔쾌히 또 촬영을 하게끔 해주셔가지고 불소라를 옮기는 것만 좀 도와드렸어요 여기서 4시간 반 가야되네 1 8 k m 큰일났다 이제 진짜 딴 데로 안 세고 중간중간 쉬기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웃음> 너무 좋으셔 <웃음> 국도를 따라서 한없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꼈습니다 요즘 막 그런 영상 있잖아요 무슨 노래 들어요? 뉴진스의 하이포이요? 이러면서 막 춤추고 가고 근데 20대 후반들은 뒤진사 하이포이 하면 안 됩니다. 그 학거래 아브라카다브라요. 여 출발하기 전 브리핑. 일단 첫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오테오 해변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1박 숙박을 하고, 다음날 애월에서 점심 여기 협재해변에서 숙박을 하고, 오늘 여기 지금 신창리 갔다가 쭉 내려가서 여기 모술포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쭉려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 엄청 크지 않나요? 모슬포 쪽가가지고 동네 목욕탕이라도 가서 피로를 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제주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보통 첫날 이제 저같이 협재로 가고 둘째 날협재해서 모슬포로 가는데 모슬포부터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거 보면은 모슬포부터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저도 이제 다리가 슬슬 아파오고 있기 때문에 사우나에 가서 뜨끈한 물로 몸을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와 유채꽃이 이렇게 키가 큰 식물이었구나. 나보다 키가 크네. 2미터 조금 안 되는데. 도로 전선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 차도 거의 없고. 자전거길이여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도 근데 다 어디 가신 거지? <웃음> 꽤 많이 온것 같은데 아직도 3시간이나 가야 돼. <웃음> 아 이게 확실히 바닷가가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긴 하네.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약간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 목이 계속 타요. 타. 분명 한 30분 온거 같은데 왜 아직도 3시간이나 남았다 그러지?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웃음> 첫째 날 제가 얘기했죠. 이번 걸어서 제주도 한 바퀴가 한 바퀴 다 도는 것도 목표지만 안 찡찡거리고 돈다고.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그냥 웃겠습니다. 웃는 게 일일 났잖아. 저기 반가운 이정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 이정표를 볼 때마다 하나씩 도장 깨는 느낌이라 동력이 생기는 거 같아. 아, 유채꽃들 있으니까, 유채꽃 냄새가 이렇게 풍겨오는데, 아, 유채꽃 냄새 진짜 좋아요. 아, 코 밑에 꿀 발라놓은 느낌이야. 그리고 저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즈아! 외토리야, 외토리야, 다리디다라뚜 왜 여긴 버스정류장도 없고 쉴수 있는 데가 없는 거야 하. 이게 무릎 보호대인데 땀이 차가지고 어. 진짜 시원해 버스면 쉬었다 걸으면 더이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2시간 걸리니까 또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오케이 이제 여기서는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허...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더니 눈이 풀리네 이제 눈이 풀려 눈부릅뜨도 가야지. 와 이게 얼마 만에 바다야. 다시 저기 이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멍 때리면서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바로 옆에 바다가 와 있습니다 여기가 노을 해안 로고 여기서 돌고래가 자주 발견된다 그러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제 눈에는 이제 20분만 가면 됩니다 해안길은 비교적 평평했던 건지 오늘 국도를 걷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진 않아도 그래도 경사가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피로도가 엄청나네요 어제보다 확실히 이게 뭐 피로가 누적이 된 것도 있겠지만 다리가 안 올라가서 질질 끌려 네거의다 왔는데 아 입맛도 없고 그냥 빨리 씻고 싶어요 빨리 씻고 사우나 가서 몸좀 풀고 싶어 오늘 잘안 풀어주면은 내일 진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도미토리 숙소네요 오래 걸으니까 얼굴에 붓기가 싹 빠졌어 여기 근처에 대정해수사우나라고 사우나가 바로 한 5분 거리 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몸좀 풀겠습니다 오늘 걸을 땐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 딱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니까 너무 좋네요 꼭 걸어서 제주 한 바퀴 해보세요 이게 걸을 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다른 활동들 하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 대충 이런 느낌이고 아무래도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해수풀이 있다는 게 여기에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실 때는 샴푸나 씻을 거를 좀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군대 때 이후로 처음으로 비누로 머리 감았네 다행히 오이비누는 아닌데 머리가 약간 뻣뻣한 느낌 그래도 온탕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좀 피로가 풀린 것 같아요 와별 진짜 많다 일단 시내에 가가지고 시내에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이소 가서 팔토시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데 낮은 더워가지고 내일은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긴팔 입고 돌아다니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탈수같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 구매 완료 역시 다이소 입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처 맥주집에서 시원한 생맥주나 한잔 때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입맛이 없어서 교촌은 원래 허니콤본인데 허니 순살 스몰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오늘은 협제에서보수포까지 33.75kg 어제보다 키로수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힘든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짠 입맛이 돌아오는 느낌인데? 내일 또 열심히 걸으려면 은 오늘 좀 빨리 가서 피로를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